요 뼈때문에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어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온 게 싫은 거예요 되게 좀 자연스럽게 잘라 드릴 거예요 <쏘> <쏘> <쏘> <놀람> <쏘> 안녕하세요 네 블랙형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붕떠 있어요 옆에가. 근데 기존에 투블럭이었던 머리고, 머리 자체가 이쪽으로 좀 약간 숱이 많이 차 있어요. 그렇다 수술 을 너무 많이 치면 안 되고, 어, 두피 쪽에 뼈가 있어가지고, 요, 요뼈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어,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온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좀 쳐서 상고로 이렇게 살짝 올려 달라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고 싶은 게 그거죠? 그래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어떻게 라야지좀 약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그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옆쪽에 투블럭 치면서 많이 길어 내려온 이 머리카락 자체를 지금 이 부분을 좀 잘라서 이렇게 올려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윗부분을 먼저 제거한 후에 밑에를 정리하시면 되게 좀 편하게 될것 같아서 요 뒤쪽부터 한번 제가 정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는 걸 예전에 제가 한번더 올려드렸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잘 하시고 자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살짝 올렸을 때 밑에 부분은 어, 90도로 딱 뜨면서 위에서는 45도로 내려오겠죠? 이런, 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올렸을 때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봤을 때딱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45도와 90도가 마주 되게끔 해서 윗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돼요. 가이드라인을 먼저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윗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위에 이렇게 자르면서 살짝 그 빛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빛의 각도는 한이 뒤로 밑으로 밑으로 한 45도 정도에서 그대로 두상을 따라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 두상에 뼈가 있는 관계로 어, 그 부분을 이렇게 45도로 막 자르다가 90도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빗살의 그 끝을 밑에 바닥에 그 우리 두피에 닿는 게 아니에요 밑에는 닿는데그 위로 올라가면서는 절대 떨어지셔야 돼요 이 부분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예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커트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땐 벌써 이미 옆에 그 아까 볼록 튀어나왔던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시고 어떻게 머리를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먼저 그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윗부분도 한번더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놨던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살짝살짝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잘라주시면 먼저 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시면 돼요. 맨 윗부분이 어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너무 선이 일자로 탁 갔다 저는 괜찮은데 만약에 어 우리 초보미용사분들이 자를 때 밑에 선이 툭 끊어졌다 그럴 때는 그 위로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를 에사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야 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뚜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어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툭튀어나 있는 부분을 약간 고개 숙여 주시고 자 가이드라인 올려놓은 데까지 이렇게 툭툭툭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무조건 밑에 라인에 45도에서 이 네이프 부분부터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그 짱구머리 쪽에 있는 이뼈 있는 쪽까지는 가다가 90도에서 바닥이 안 닿으면서 그냥 위쪽으로 쑥쑥쑥쑥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야 윗부분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있어요 오른쪽 왼쪽 다 잘라 주시고 지금 이제 오른쪽 부분도 살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뒷부분 자체가 이제 짱구 머리로툭킹어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 친구가 원하는대로 자연스럽게 잘라 놓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클리퍼를 댈거예요또 안되는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아 놓게 되면 어 우리 초보명사분들이 자르시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과 제거 한 3주 전에도 올렸고 뭐 재작년에도 올렸었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톡톡톡 치셔가지고 빛과 가위를 자르는 모습을 좀 유념이 잘 보시고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블랙형처럼 이렇게 가이지를 잘할 수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클리퍼를 이용해서 클리퍼를 이용해서 더 밀지 마세요 지금 우리 친구는 너무 바싹 미는 것도 싫어해세요 여기 손님은 여기가 안 나와있고 양쪽 사이드만 나와있어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해서 주시는데 이 부분도 좀 조심히 잘라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너무 클리퍼를 갖고 너무 밀어버리면 여기가 너무 하얗잖아요. 그러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하시고 일단은 정리를 하되 보류, 이제 가만 놔두세요. 양쪽 사이드를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양쪽 옆머리를 삭삭삭 쳐가지고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옆머리랑 뒷머리랑 이 라인이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퍼 치는 법 아시죠? 초보 명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말씀해 주시, 드리듯이 이렇게 짝짝짝 잘라주시고 밑에 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때는 80도 정도 들어서 살살 끝을 이렇게 날려 주듯이 이렇게 싹삭 잘라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밑에 라인, 이 라인 정리를 살짝 해주시면. 지금 우리 손님이 원하듯이 밑에 머리는 깔끔한 약간 댄디 정도로 볼게요. 댄디 깔끔하게 치달라는 거니까 응. 너무 여기서 또 상고로 들어가게 되면 뒷머리가 너무 툭 튀어나와서 아마 또 싫어할 수 있어요. 어때? 어, 그지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자 이거는 테이블을 제가 안 꼈어요. 안 끼고 바로 3mm, 그러니까 저는 2mm 인데 3mm 정도로 되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되고 밑에 부터 위로 어 이렇게 툭툭툭툭 쳐주세요 이렇게 팍 대고서 미는게 아니에요 막 살을 대고 파는게 아니에요 약간 위에서 살짝 살짝 그 머리카락만 살짝 살짝 걷어 낸다는 생각으로 툭툭툭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윗부분을 80도로 해서 이렇게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이거는 원래 어 이제 블랙형의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연구하고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옆머리 갈거예요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설정, 꾹!